목초이 진짜 어때요? 쓸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식을 일로 식도로 넘어, 위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건 아니고 네. 왜 쓸데없이 달려가? 그 기능, 그 기능이 있으니까 달리겠죠. 아니고 수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들은 것 같다. 다 음, 다치지. 센서기, 뭐, 센서기능이라고 네. 뭘 해서 센서서, 센서, 센서기능으로 아, 그게 달리는 센서 거야. 내가 특별히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이렇게 딱 걸리면 순간적으로 이런. 게. 이게 우리를 음식인지 공기인지 그 식별하는 셋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부터 목젖의 기능이된해서뭘 <웃음> 음식을 먹을 때나 삼킬 때나 한번 목젖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젖을 잘라고 없네. 야. 여기는 편도를 자르고. 여기는 목젖을 자르고. 한을 잘리면 목젖을 봤잖아. 지은이 목젖은 이렇게 뾰족해. 뾰족한 사람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뾰족해가지고 어... 내가 보라는데 고드름 같다 그랬잖아 어, 이게 원래 주먹처럼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코골이 음. 오래한 사람들은 이게 빨려가지고 뾰족해졌어요. 홍실장은 코안 보는데? 저기 그상기도 저항증과 후 저후 떠는 건안 하잖아요. 빨려서? 아, 아, 소리가 안나는 소리가 난리야.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난리야. 소리가 난리야. 소리가 난리 소리가 난리리 소리가 나는 거는 심한 증상이 아니에요. 리야 소리가 난리야. 소리가 난 난리야. 소리난리리가야야지리가 난리야. 소리데소리 안나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죠 우리는 그이 개몽사업을 해야, 해야 돼요 계몽사업 응. 응. 근데 병원에서 이제 TV에서 보면 그런 근본적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꼬보리가 있으면 숨을 안 쉬니까 위험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맞추고 감히, 맞추고 감히 맞추고 아 그래 위험하겠구나 이 정도지. 아, 이렇게 이런 원리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 얘기를 잘안 하기 때문에 음, 아쉽긴 하죠. 전에 저희 그 어떤 사람이 고생 뻥 많이 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분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조선 아, 무 하등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고 콩 돌려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꾸 뽑는 거예요. 그 사례가 많이 들려 가지고 음식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도를 조금만 뭐가 넘어가도 사이 들리잖아요. 그분은 음식이 그 어디 어려운 자리 못 가는데 뿜어가지고 그럼 게 넘어가자 차단이없할을는건 차단기 네 차단기로 면서들어가차단하 그래서 그분이 그때 오셔갖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셨대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어. 짜랐다고 <웃음> 그러신 분 있었어요. 그분 진짜 여기가 오신 거 오신 분 그런 분 많아요 우리나에 그렇게 뽕 뚫어놓은 그 4대 강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웃음> <웃음>